오강의 약간 번외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캣컷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저번에 오강 때 어떤 내용을 했었느냐 하면 어, 우리의 목소리를 녹음을 해 가지고 여기다가 더빙처럼 한번 입혀 봤잖아요 그죠? 어, 이거를 내 목소리가 아닌 어, 인공지능 AI 목소리로 한번 집어 넣어 보겠다라고 그때 얘기를 했는데 그 작업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뭐 브라우저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브라우저를 일단 열어주시고 캐스트라고 검색을 해요 얘는 PC에서도 접속이 되고 모바일로도 접속이 됩니다 자 그러면 typecast.ai라는 게 나오고요 여기 ko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자 어디에 들어가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터치를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런 사이트가 나와요 자 그리고 여기에 로그인을 일단 우선 하셔야 되는데 이 서비스는 글자를 사람의 목소리로 바꿔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무료 서비스는 아니에요 실제로 유료 서비스인데 가격을 잠깐 들여다보면 어 베이직 한달 사용료겠죠 14,300원 부가세가 포함돼서 13,000원인데 부가세 포함됐나봐요 자 여기에 1시간 정도 다운로드를 할수 있다 그러니까 글자를 사람의 목소리로 바꾸면 그게 맵초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총 합해서 1시간 정도 다운로드를 가능하게 한다 그다음에 뭐 프로 버전 있고 프로 플러스 버전 있고 그다음 팀 버전도 있고 밑으로 쭉 내리면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무료하고 베이직 프로 뭐 이렇게 프로 플러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개인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개인이 사용을 하는데 어, 용도가 뭐 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 TV, 유튜브 비메오 뭐 우리 지금 유튜브나 그다음에 뭐 여기 보면 SNS나 이런 데서 이제 쓸수 있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런데 웹사이트를 만들 만들 때 기업이나 기관단체에서 쓰는 목적으로 뭔가 나레이션을 만들기를 원한다. 이 버전에서는 쓸수 없다고 라 되어 있고요. ARS 시스템도 마찬가지, 공연장 이런 데서 이제 어, 상업적인 목적을 확실히 띄고 있는 이런 데서는 어, 무료 버전을 사용할 수 없다고 라 되어 있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는 회원 가입을 하면 바로 무료 버전부터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여기 무료에 대한 어떤 얘기는 없어요. 자, 로그인하고 들어가면, 어, 얘는 구글 계정이나 페이스북 계정으로 로그인할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회원가입을 하기를 통해서 회원가입해서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적고 로그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저는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서. 자, 요게 제 계정이 이제 로그인된 상태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제가 최근에 작업했던 파일들이 위에 쭉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 밑에 보면 새로 만들기라고 돼 있어요. 이 새로 만들기를 누르면 이제 나레이션을 만들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리고 다시 여기 멤버십 관리를 한번 가볼 건데 아까 전에 봤던 거죠. 자 지금 무료를 이용하고 있다고 라 나왔습니다. 저도 무료를 이용하고 있고요. 이 무료는 다운 시간이 한 달에 10분이에요. 한 달에 10분. 이게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좀 많은 시간을 쓰게 해줬는데 원래는 뭐 3천자 이렇게 하다가 이게 분 단위로 이제 바뀌고 10분 단위로까지 이제 바뀌어 들었네요. 그죠? 그래서 죠그 혹시 10분을 다 쓰신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까 전에 로그인할 때 페이스북도 있었고 구글도 있었고 실제로 회원가입도 있었죠. 그럼 다 합치면 총한 30분까지는 무료로 쓸수 있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30분이 꽤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상업적으로 오디오북을 만들거나 하지 않는다면 이 10분이란 게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굳이 유료를 쓰지 말고 좀 나중에 활용도가 높으면 그때서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다시 메인 페이지로 갈게요 자 홈으로 가서 여기 보면 새로 만들기 라고 있죠 자, 얘를 클릭을 하고 자, 여기 보면 오디오 프로젝트 비디오 프로젝트라고 있는데 자 오디오 프로젝트를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제 소리만 필요한 경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제가 예전에 쓰던 캐릭터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다른 캐릭터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있죠? 이렇게 누르면 뭐 다른 캐릭터로 교체도 가능하고 이렇게 화면이 바뀌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 인기 순 이렇게 소팅으로 검색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걸 탁 누르면 어떤 이제 세팅으로 고르느냐도 할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무료 프리미엄 하면 돈 내야 되는 것들만 나오거든요 요거 빼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한국어를 할 거야 그리고 남성을 하고 싶어 그 다음에 또뭐 뭐 할까요 뭐톤 조절이 가능한 거라든지 연령대라든지 이런 게 나오거든요 자, 저는 여기서는 뭐 굳이 고르지는 않고 어떤 콘텐츠에 어울리는 걸 하겠다 뭐 여기 나와 있죠 저는 여기서 뭐 낭독 이런 걸 쓰겠다 이런 걸할 수도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고르시면 되는 거고 분위기가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저는 여기서 분위기를 커피를 내리는 어떤 분위기였으니까 우리는 차분함? 이 정도 고르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선택을 하고 소팅을 했죠? 자 다시 밖으로 나갑니다. 그럼 여기에 이런 식으로 내가 방금 고른 것들이 나와있고 그 안에 이렇게 나와있어요. 자 여기서 인기 순으로 한번 다시 소팅을 하면 이런 기준으로 한준이라는 캐릭터가 가장 인기가 높다는 라걸알수 있네요. 플레이 시켜보면 가나다라마바사만 해도 작품이 되는 연기자들이 있죠. 이런 목소리를 가지고 있고요. 준상 사랑을 한다는 건 내겐 이불을 덮는 일처럼 자연스러워 자, 목소리를 좀 깔았어요. 캐릭터는 지훈 대학 갈 때도 다들 뿔뿔이 흩어지더니 어, 쉬... 어 좀더 내려가볼까요? 한석필 칠판에 뭘 이렇게 아, 좀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자그 다음에 중현 이게 처음엔 잘 몰라요. 내가 어, 잘하고 있는 중현의 건지. 중현의 목소리인데, 요거 신규 캐릭터네요. 저도 처음 보는데 한번 써볼게요. 자, 터치를 그냥 아무데나, 여기 빼고 아무데나를 터치를 하면 이 캐릭터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자, 원래 저는 1호라는 캐릭터였는데 지금 중현으로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죠? 이 캐릭터 바꾸기를 해서. 자, 추가를 해서 여기다가 몇 개를 더 넣을 수 있,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캐릭터의 목소리를 고를 수 있다. 라는 거 아시면 되고,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라는 이 부분 이 있죠. 여기를 이제 클릭을 한번 해요. 그러면 바로 타이핑을 이제 할 수도 있는데, 여기다가, 어좀 전에 우리가, 그 제가 나레이션 할 때, 뭐라 뭐라고 써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내용들을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자, 그 내용이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잠깐만 제가, 이 내용을 볼수 있게 해놓을게요. 자, 여기다가 한번 입력해볼까요? 자, 뭐, 미리 써놓은 게 있으면 복사해서 붙여도 돼요. 자연 속에서, 센터 치고 또 하루를 맞이합니다 자그 다음에 또한번더에다 치면 이제 한 문단으로 넘어가는게 되는겁니다 자뭐 이런식으로 입력을 쭉 했어요 자 그렇게 자이 상태에서 요 플레이 버튼 있죠 제가 이제 들어보고 싶은데가 여기서부터 들어보고 싶다 그러면 한번 터치를 하시고 자 요렇게 눌러봅니다 그러면 뭐 안내가 하나 나와요 자연 속에서 또 하루를 맞이합니다 오늘 아침엔 늘 마시던 믹스 커피 대신 정소울 담은 드립 커피 안잔으로 하루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오타난 거 조금만 수정할게요 자 지금 이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요. 플레이를 하는 동안 뒤에 배경음악 같은 게막 들리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배경음악은 없어진 상태로 그냥 받아집니다. 그런데 어, 여기서 왜 플레이를 하는 동안 배경음악에 이렇게 뭔가 섞여 있느냐면요. 지금 이 플레이 되는 것들을 그대로 녹음을 해버려가지고 녹음기를 쓰거나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해버려가지고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유료 서비스를하는데 거기에 제약이 있으니까 이렇게 배경에다가 음악을 깔아서 어, 직접적으로 못쓰게 이제 막는 그런 장치는 마련을 해놨습니다. 점점점점 어, 점점 유료화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괜찮다 싶으면 그냥 쓰시면 되고 어, 별로다 싶으면요. 캐릭터를 그냥 교체를 하셔도 돼요. 한번더 여기를 누르시고 캐릭터 교체하기 누른 다음에 이 화면도 넘어가는 게 조금 느린 감이 있기는 하네요. 이렇게 해서 캐릭터 바꾸기 네자 저는 여기서 어, 조금 바꿀게요 인성이라 네 바꿀게요. 여보세요 제가 저번 주에 산 가습기가 고장이 나서요 뭐 이걸로 교... 한번 바꿔볼게요 선택 한국 캐릭터 변경하면 방금 제가 어, 했던 게 이렇게 쭉 바뀝니다 그럼 이제 또 들어보시면 이게 실시간으로 인터넷으로 바로 또 하루를 맞이합니다. 오늘 아침엔 늘 마시던 믹스커피 대신 정성을 담은 드립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뭐 이렇게 나왔죠 자, 요게 만약에 마음에 든다 그러면 여기서 다운로드 버튼이 여기 있어요 이걸 눌러서 받아 주시면 되는데 위에 보면 제목없음이라고 돼 있잖아요 실제로 요 내용들은 mp3 파일로 저장이 되거든요 그때 제목없음.mp3가 됩니다 그래서 제목을 굳이 하나를 적어 주시면 되는데 요령이 하나 있어요 이 파일을 나중에 스마트폰으로 다운을 받을 거죠. 그래서 캡컷에서 내 폰에 있는 mp3 파일을 이제 차단해서 써야 되는데 그 이름을 줄때 있잖아요. 00001뭐 이런 식으로 앞에다가 뭔가를 하나 달아두고 어 커피 나레이션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적어주시면 나중에 소팅할 때 찾기가 쉬워집니다. 아무래도 이 파일이 0으로 시작했으니까 내 폰에 있는 모든 그... 음악 파일보다 제일 위에 존재하겠죠? 찾기가 좀 쉬워져요 이런 식으로 이름을 주시는 게 편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파일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구름 모양으로 돼서 위로 보내는 거 있죠 자 얘를 하나 눌러주면 얘는 내 계정에 저장이 돼요 로그인한 계정에 저장이 돼서 다음번에 꺼내 쓸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고요 얘 자체가 파일로 이제 필요하다 그럴 때는 여기서 다운로드 버튼을 한번 눌러자그 외에 여기에 보면 뭐 감정이나 톤을 조절하는 기능들도 있고요 말의 빠르기를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기능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눌러보시면 어 그냥 기본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조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음악을 끄든 끄지 않든지 간에 이건 크게 상관없어요 이건 유료 사용자만 쓰는 건데 어 미리 듣기를 할때 음악 듣기를 안 하고 싶다 뭐 그런 기능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운로드 버튼 있잖아요 그죠 얘를 한번 눌러 주시면 자 파일명은 이렇게 저장이 되고 자 다운로드를 얼만큼 할 거냐 한 문장씩 따로 할 거냐 아니면 어떤 걸 선택을 해서 할 거냐 그 다음에 파일로 만들어질 때 통째로 한 파일로 만들 거냐 개별적으로 문장을 나눌 거냐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거든요 문장별로 나누면 내가 만약에 다섯 문장을 썼다 그러면 다섯 개의 파일이 생성이 되겠죠 좀 불편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나눠주시면 되고 저는 일단 한 파일로 합치기를 했어요. 그리고 파일 형식은 mp3로 하시면 되고 그 외에는 고를 게 없습니다. 자 차감될 시간이 대충 10초 정도가 나온다 했어요. 그러니까 한달 사용량 10분 분량 중에서 10초를 쓰겠다라는 얘기였죠. 차감을 시킵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면 자이 캐릭터는 필요 없으니까 다운로드 할 필요가 없고요. 지금 이 우리 커피 나레이션만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을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웹 브라우저에서 작업을 했잖아요. 그죠? 이 파일이 다운로드 되었습니다. 하고 바로 나옵니다. 자, 이 파일은 내 폰에 어딘가에 지금 저장이 돼 있어요. 자, 잠깐, 타이캐스트는 내려놓고 다시 캐커스로 돌아갑니다. 자, 방금 우리가, 어, 목소리를, 내 목소리가 아닌 성우의 목소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썼잖아요. 그죠? 자, 그거를 기존에 있는 내 목소리는 사실, 일단 버릴게요 삭제를 해버리고 성우의 목소리를 내가 여기서부터 넣고 싶다 라고 하면 자 여기서 사운드를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배경음악을 쓰는 게 아니죠 자 밑으로 내려가면 폴더 아이콘이 있어요 여기를 눌러주시고 여기에 보면 장치 내 사운드가 있습니다 이 장치라는 게내 폰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얘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밑에 어떻게 돼 있어요 아주 수많은 내폰 안에 있는 MP3 파일들이 있을 건데 그 중에서 00001번이 제일 위에 있잖아요, 그죠 자, 그게 바로 눈에 탁나옵니다요게 이제 꿀팁이에요. 자, 이게 만약에 이런 이름으로 안 되어 있으면 밑에 섞여 있어가지고 찾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플레이. 자연 속에서 또 하루를 맞이합니다. 오늘 아침엔 늘 마시던 믹스 커피 대신. 자, 들어봤어요. 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삽입을 하면 여기에 목소리가 들어간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연 속에서 또 하루를 맞이합니다. 오늘 아침엔 늘 마시던 믹스 커피 대신. 정성을 담은 드립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자뭐 캐릭터를 좀더더 중후하거나 말을 천천히 하거나 하면 더 느낌있게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요런 식으로 해서 타이캐스트라는 외부 웹사이트 외부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무료로 회원가입만 하면 쓸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 원고를 집어넣고 그걸 폰으로 다운받아서 마치 성우를 고용한 것처럼 서비스를 쓸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방법을 한번 써봤는데 어, 목소리에 자신이 으신 분들은 자기 목소리를 직접 써도 되겠지만 저처럼 이제 목소리에 약간 사투리에 어떤 억양이나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분이라면 원고를 미리 써놓고 그걸 말로 바꿔서 어, 이렇게 쓰는 방법을 한번 이용해 보셔도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더 생각해 볼게 뭐냐면 말로 바꾸는 거잖아요. 글을 말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고를 최초에 작성을 하실 때 어, 얘를 구어체로 바꿔야 돼요. 구어체로. 사람이 말을 하는 어투처럼 문장을 다 바꿔야지 굉장히 자연스럽게 읽어주고요. 그리고 문장을 너무 딱딱 끊어서 만들지 말고 한 두어 문장 정도를 이어서 말, 이렇게 글을 만들어주시면, 원고를 만들어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읽어준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한글과 영어 숫자를 이상하게 읽어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코로나 라는 단어를 썼다 그러면 영어로 코로나를 썼을 때랑 한글로 코로나를 썼을 때랑 좀 다르게 읽어져요. 그래서 두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더이 어, 나레이션에 어울리는 게 한글로 직접 적었을 때가 더 어울리느냐 아니면 영어로 썼을 때가 어울리느냐를 판단해 보시고 원고를 적으시면 돼요. 숫자 같은 경우에 19라고 읽어야 되는데 19라고 읽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19가 아니라 1부로 읽고 싶다면 한글로 1부를 써주시면 코로나 19라고 읽어주겠죠 자 그런 부분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그 다음에 자요 나레이션 부분 이 있죠 하나만 말 나온 김에 좀더 정리하고 넘어가면 지금 이 말이 생각보다 좀 빨랐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속도에 들어가서 자 우리 영상도 빠르게 재생하고 느리게 재생하고 해봤잖아요 그죠 자 요거를 조금 더 속도를 느리게 합니다 자 0.6 으로 바꿨 어요. 자연 고뭐밑에 보면 또 하루 를 맞이 합니다한 요런 뭐 기능 이있 는데 요거 는올 어, 렸을 때가 의미가 속에서 거예요. 또 하루를 마... 크게 의미 가 자연 속 에서 요거 는크게 의미 없 어요. 그래서 요거 신경 쓰지 말고 조금만 자연 속 에서 좀더 천천히 읽어 줍니다. 자연 속 에서 또 하루 를 맞이 합니다. 좀 이상하 죠? 이건 약간 느낌 이 속도 를 너무 줄여서 그래요. 조금만 조절 하고 자연 속 에서 또 하루 를 맞이 합니다. 뭐 이런 식 으로 보내 러면니다 음. 자, 음조를 만약에 풀어버리면 자연 속에서 또 하루를 맞이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또 바뀌겠죠, 그죠? 목소리만 살짝 변화가 됩니다. 뭐, 이런 재미난 기능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활용을 하셔가지고, 어, 나레이션을 만드는 것도 응용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죠? 자, 여기까지 해서 약간 강의 5번째, 5번째 강의의 번외편으로 제가 나레이션을 쉽게 만드는 꿀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